시나시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스 시작, 시작, e 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i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y 시 o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a 작 시작, 시작, i 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한방중이 <놀람> 귀찮다고 가네 어린 시절에 와다 가아가네걱정리는 시골 아아없어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피곤해요 이제 만할래 여우가 접어두고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될까요? 아아아아아아 헤이 헤이 헤이 아아아아아아아 헤이 헤이 지어는 게 부서지는 파도에서 모래 생만 할까 좋아 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수박은 더 좋아 이렇게 좋은 여름을 기다려 꽃하는 기분 좋아 던지리던 여름밤이 찾아오면 모래 모래 피워도 거들러 앉아 이것저것 아무 질문 없는 얘기도 할 거야 썰렁한 얘기라도 그런 밤에 다 용서받고 싶어 던지리던 나+ 나 어린 적에 서 살던 동네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했지 시작까지 짚어줘서 정막 천막 텅, 텅 따라 바둑이 도깡천농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언덴는 내 욕제 못 듣고 내 욕제는 보정은 없을 테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그렇게 살다거나 시으러 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원홍도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그 이까지것저것짊어지 <목소리> 말고 여해을 떠나봐 기차를 <목소리> 타고 버스를 타고서 Hey come on everybody Swimming in the system Do what h e y i g i t h di-dum di-dum did Hey come on everybody Hoping down the s a s t e m What the yigiti d t d u m di-dum 전생을 남기 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살다보나 찌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아주 좋은 지루어 가짜 지나는 지만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즐거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서 떠나자 아아아아 아, 아. 아, 으쌰 으쌰 아아아 헤이 헤이 헤이 호아아아 아아아 아, 아, 헤이 헤이 헤이 호